인연이 확 달라져요 주변사람 확 바뀝니다 진짜로 마음공부 해보신 분들 공감하실거예요 주변사람들이 바뀌고 환경이 많이 바뀌어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솔직해지는거? 솔직해져야돼 왜..왜 솔직해져야되냐면은 솔직해지는게 이게 왜 이게 공부인데 왜그러냐면은 사실은 이게 우리인데 이게 난데 저 아닙니다 <웃음> 저 아닙니다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이게 나인척해요 이게 나인척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특히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요나 너무 좋은 사람이야 나 너무 멋지지? 이러고 있어 꾸며 꾸민 내 모습입니다 꾸민 내 모습 요건 내가 아니야 계속해요 계속합니다 어? 계속해 계속하다보면 이게 5년 10년 어 20년 40년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뭐야 이거 나야 이거 아닌데 이거 이상한 애가 있네 막 현실 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하면서 여기 내면에 나 무시하고 가면이 나인 척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헷갈려요 근데 무의식에서 이게 나은 걸 알아 그게 이제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것과 이렇게 착각하는 데 현실이 되지 않는 거 흔히 말하는 리플리징 혹은. 이런 차이가 뭐냐면은 나만 그렇게 생각해 무슨 말이냐면은 의식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해 의식적으로 나까지 속였어 어? 의식적으로 나까지 속였거든요? 근데 무의식은 알아 거짓말인 거 무의식은 거짓말인 거 안다고요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왜 힘든지 몰라요 헷갈려 막 이렇게 잘 사는데 왜 힘들지? 이러고 있다니까 속마음을 부정하니까 속마음을 부정하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는 괴로움이 있는데 그걸 부정해 그건 나 아닌데? 난 행복한데?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 턱수염 난거도 안돼어이 눈가에 주름도 난데 어 미간에 주름도 난데 나는 미간에 주름도 없고 눈가에 주름도 없고 코수염도 없어 이러고 있다니까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니깐 공부가 안돼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안 늘어 맨날 이상한 데서 시작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출발하려고 하니까 내가 아닌 데서 출발하려고 하니까 상명제 공부하러 오는 도반들 중에서도 그래요 초반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가면 정신 차리지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초반에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러면서 아... 인정하니까 마음 편하다고 해 되게 마음 편하고 뭘 해야 될지 알겠다고 아 그동안 가면을 쓰고 살아서 불안하고 무섭고 힘들었구나 이게 난데 이게 난데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 충카님 상명제 와서 너무 힘든 얘기만 해서 죄송해요 라고 하는데 원래 그런 얘기하라고 오는 겁니다 그죠 힘든 얘기 어디 가서 하겠어요 여러분 밖에서는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아니 밖에서 좋은 얘기만 하니까 아니 나한테라도 와서 힘든 얘기라도 좀 하고 가야지 어? 대나무 숲입니다 대나무 숲 대나무 숲 힘든 얘기 해야지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선생님 만나면은 힘든 얘기만 합니다 힘들었던 얘기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얘기 왜냐면은 잘하고 있는 걸뭐 뭐 말해서 뭐해 이미 잘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뭐뭐 뭐 칭찬 듣기 위해서? 아이 칭찬 안 들어도 돼 아니 내가 무서운 마음이 들었을 때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누가 들어주면 그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데 당연히 힘든 얘기 하는게 맞는거예요 나까지 속이는게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그니까요 진짜 계속 하다보면 나까지 속인다니까요 어떻게 해야지 무의식 속에 뭐가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무의식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냐면은 가족들을 보면 됩니다 가족이나 아니면은 여러분의 어, 가장 가까운 친구 애인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내 무의식의 반영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걸 보면 내 무의식을 볼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 무의식의 반영이에요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과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불러오는 무의식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아, 내 무의식이 이런 게 있구나 알수 있어요 내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 보면 리플리 증후군으로 안되고 무의식까지 속이고 진짜로 끌어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얘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인정하기 싫은 부분들이 있어요. 추한 모습들, 더러운 모습들 더러운 코수염 <웃음>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걸 인정을 하고요. 그런 마음들을 허용을 하고요. 그러면서 기존에 하시던 마음공부를 하시면 더잘 받아들여집니다. 얘가 치유가 되면서 어, 이 가면이 다시 여기로 회기를 해요. 여기 코수염 더러운 회수염, 콧수염으로 회기를 하면서 퇴보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퇴보한 거 아니에요, 중카님? 이럴 때가 있어요 퇴보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그 수업을 하면은 첫 수업 때랑 마지막 수업 때 이렇게 뭐 확인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했나? 아, 중카님 저 공부했는데 더 퇴보한 거 같아요 아, 그 퇴보한 거 아니고요 도반님 원래 이렇게 가면 쓰고 살다가 가면 벗으신 거예요 그게 도반님 원래 얼굴이에요 원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더잘 돼요 수염 깎을게 <웃음> 우주님, 제가 이렇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웃음> 저 말고 주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건요. 무의식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아, 나도 저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남들처럼 저렇게 이심,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아, 이렇게 놀아도 돼? 일해도 돼? 그럼 춘카님, 갑자기 친했던 주변 사람들이 변한 게 어찌 보면은 저와랑 관계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너지가 상승할 때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뀐다고. 왜? 왜 바뀝니까? 아까 그랬죠 주변 환경이 왜 바뀝니까? 에너지가 상승할 때왜 주변 환경, 사람이 바뀌나 내 무의식, 내면이 변화했으니까내 무의식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변곡점들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서서히 가는 경우도 뭐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근데 이렇게 막 힘들다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다가 그때 그림 그렸죠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어어어 이건가? 하면서 쭉 올라가요 어.. 떨어지는 척하다가 올라가 이런식으로 변화가 좀 많이 옵니다 어.. 나 전부 퇴보하는거 아니야? 어.. 퇴보를 하던거 같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떻 이렇게 병옥점을 지나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나랑 여기에 있던 나랑 이 에너지 차이..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죠? 내면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은 현실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주변 사람은 내 무의식의 반영이라고요 주변 사람 이 주변 환경은 내 무의식의 반영이라고 그러면 근데 이게 바뀌었잖아 바뀌면 주변 사람도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뀌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순칸이저 마음 공부하고 나서 10년 된 친구랑 절교했어요 20년 동안 같이 했던 사람과 절교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내 에너지 변화가 생긴 거예요 무의식의 변화가 생긴 거라고 내면의 변화가 더이상 그 사람과 그 접점이 사라진거예요 무..내 네, 무의식에 저 더이상 그 사람을 만날만한게 없어진거예요 안만나는거죠 인연이 확 달라져요 주변사람 확 바뀝니다 진짜로 마음공부 해보신 분들 공감하실거예요 주변사람들이 바뀌고 환경이 많이 바뀌어요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절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주변사람이 우리를 따라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해요 제가 한번씩 얘기했잖아요 물갈이가 된다고 물갈이가 돼요 그냥 떠나거나 성장해서 따라온다고요 절교를 하거나 친구도 같이 성장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저도 직장 동료랑 잘안 맞는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 전 퇴사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승진도 했고 아 축하드립니다 승진도 축하드립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아 충카님 요즘에는 똑같은 직장 그 동료들인데 너무 잘해준다고 전에는 되게 막 쌀쌀 맞게 했는데 요즘에 잘해준다고 이상하게 이상하게 날 존중해주고 대우를 해준다고?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바뀐 건 아닌데 이상하게 잘해준다고 그래서 요즘에 요즘에 경비 아저씨가 많이 부드러워지셨구나 긴가민가 했던 부분이 이해가 됐습니다